악씨가 일단은 있잖아. 백세우 이 사람은 있잖아. 니네 아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 사람이 너하고 같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네? 들어온 사람이고, 저기 그 푸사 여자인 사람 있잖아. 예. 네. 그, 그, 이번에 그악시기님 만나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음. 아이고. 아까, 네, 아까 그 내가 분에... 말했듯이, 있어. 아까 내가 말했듯이 저분이, 그.. 내 작업에 들어가 있는 <웃음> 네. 사람들 중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인데 제일 여유 있는 사람만 데려오겠다 해가지고 너 데려왔단 말이야 예.. 네, 제일 만만한 휴먼 예? 네? <웃음> 제일 만만한 휴먼은 나, 이준비아니 아니야 아무튼 <웃음> 제, 그.. 아까 이름이 제리라고 했나? 친구야, 친구야 그.. <웃음> 아까 이름이 제리라고 했지? 네 제리 음 제리라고 했지 어 좋아 그러면 악씨가 일단은 인사해 한번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나는... 저를 찾아주나요? 어 프라이 님한테 수저 받고 와봤어요. 그 어, 네. 이분이, 이분이... 어, 저 뭐냐? 나 저번에 내 시, 나랑 실시간 하다가 너랑 나랑 실시간 하다가 있잖아. 그러다가 내가 실시간 실수로 안 끄고 그 해본 한 적이 있거든? 어려? 네, 채팅으로 그 사람이 트위치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채팅으로 혹시 잠깐 디코 그 네디코로 뭐냐 방송실 있잖아 거기 그때 방송실 비공개 안 해놨어거든 그때 방송실로 네.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그 사람이 예 네. 그래갖고 혹시 그내 작업에 도입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혹시 만나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게 어제 일이란 말이야 예 그래갖고 어제 너하고 돈스탑을 하다가 이제 끝나고 내가 해서 이제 어이 사람이 어 내가 내일 데려오겠습니다. 제일 여유 있는 사람으로 한명 데려올게요. 라고 음. 해놓고 이제 왔는데, 거의 마지막 질문까지 도달했거든? 오. 이제, 거의 예. 마지막, 거의 라고 했어. 완전히 마지막 음. 질문을 안했서 거의 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어서 질문하세요. 음. 일단은, 그, 시기님한테, 어, 뭐할 말이 있대. 뭔 제리님이, 제리님이 시기님한테 할 말이 있대. 어, 뭔데요? 제리야, 리님 한... 제리님 아까 말한다는 게 뭐죠? 음, 저 약간 악시기님 좋아하는데 듯... 좋아한다고? 응, 그... 예? 제리야, 나도 못 들었어. 응? 나도 못 들었어. 아, 악시기님 이미 이미 갠디 봤잖아요. 갠디 봤는데 이게 사실... 리얼이었다고? 예. 네. 으 어... 어... 그걸 보냈어요? 황황이 아, 제가 왜 그래 갑자기? 아니 잠깐만 아, 아이, 저거 솔직히 아, 아, 아, 아, 아. 제리님이 압시기님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보냈잖아요, 이거 증거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보내긴 했거든요? <웃음> 아이씨, 근데 에이 설마 설마 장난을한번얘기했고있었는데 이게 리얼이라고? 예. <웃음> 네. 제제리야 그 야. 악시가 제대로 못들갔으니까 제리야 한 번만 더 말해봐. 어, 저 악시기님 에이. 좋아하는 듯. 왜? <웃음> 아 이거 만나 이거 만나한 이유가 그 제리님이 악시기님 그 예전부터 조금씩 그 좋아했다고 해가지고. 예? 언나언 언제? 예전에 어떤 방에 가지. 이제 어떤 방에서 네. 악식인님 본적 있는데, 네. 어그 그때부터 그 계속 이제 방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악식인님이 네. 어그그 네.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좋아하게 됐대요. 어예 잠깐만요. 어. 아예어 uh, yeah. uh, 나는 나들여 당황스럽다 음아시가 어. 일단은 진정, yeah. 진정하고 진정 있잖아 네그 yeah. 일단은 제리님이 있잖아 yeah.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이거든 네그 yeah. 음, 제리님이 마지막 질문인데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음. 마지막 질문은 네, 듣고 계시죠? 네, 음. 예, 아까 전 질문 때문에 약간 뭔가 덜려 <웃음> 아니 마지막 왜 그래 질문은 예. 질문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예, 저 남자입니다 예 <웃음> 구름쏘? <Yeah. 웃음> <우리 또? 웃음> 남자요 이분. 어? 나 지금 나, 나 정말 당하고 있었거든. <웃음> 남자요 이분. <여유구. 웃음> 그 받아 주셔야죠. 아시아 아, 아, 근데 그거 알아? 뭐나 어. 지금 그대로 녹화했어. 저는 <웃음> <신청도 웃음> 그대로 녹화했습니다. 이상나영은 너들아. 녹화였습니다. 와, 몰카 대성공. <댄스> <웃음> 저는 몰카 그 저는 녹화 말고 생방 키고 있었고요. 어, 그리고 <웃음> 아, 아, 애반 키고 있었네. <웃음> 어, 애반데 그거. <웃음> 봤는데? 아아아 <웃음> <웃음> 아, 악식인네 이것은 이것은 다 방송에 찍혔고요. 자 이제부터 악식인님은 별명이 KI. 이름을 아. <웃음> 아 그거 알아요? 난 이미 그런 사람을 음침하게 봤어. 왜 프로필이 여자인 사람? 음, 아세요? 아니 뭐야? 프로필이 여자라도 목소리까지 <웃음> 뭐. 여자인 건 상상 못할게지? 이거 백세훈님한테도 했어요. 음 <웃음> 응. 근데 백세훈이 아, 안 써봤어. 일단 야, 예상은 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백세훈은 안 속았어 <웃음> 재미없어 응네다야당 아. 상도 못했누 <웃음> 다음 사람은 누구? <웃음> 아, 응. 에, 다음 사람은 다음 아. 사람은 누구 할까